예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웍스 유저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을 하면서 툴박스에 있는 서퍼기어, 편기어죠 편기를 하나 끌어다가 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서퍼기어 부품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리고 어, 원래 툴박스가, 툴박스 파일이 있는 위치 말고 내가 만든 이미 위치에다가 따로 사본으로 저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 다음에 조립 파일을 열어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원래 툴박스하고 툴박스의 기어 부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원래 툴박스에 있는 그 표준품을 끌어다 쓰면 툴박스하고 항상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동관계를 어떻게 끊느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래도 솔리드웍스 한번쯤 어, 소유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 어,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어, 내 컴퓨터에서는 툴박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잘 되는데 다른 컴퓨터 갔더니만 툴박스 설치 안 돼가지고 그 부품이 열리지 않다든지. 내, 내 컴퓨터에서는 솔리드 옥스 2018로 작업했는데, 어, 다른 컴퓨터에 가서, 그렇죠. 똑같은 버전인 것 같은데도 열어보면 좀 이상하게 어, 툴박스가 커지고 작아지고 막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종종 있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그게 좀더 심했습니다.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렇죠? 툴박스하고 연동관계를 좀 끊어서, 그렇죠? 마치 내가 작업한 파일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싶다,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여기 보시면 툴박스 있죠? 어, 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어, 단품을 한, 툴박스에서부터 단품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툴박스 연결 관계를 끊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툴박스 있죠 자 빈창입니다 툴박스에서요 저는 KS 부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동장치 있죠 기어 서퍼기어를 어서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죠 파트 작성이라고 있죠 요 표준품에서부터 새로운 단품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저는요 모듈은 2로 하겠습니다. 유형은 뭐 A로 쓰죠. 크기는 어, 한28 정도로 할까요? 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뭐 특별히 건드릴 게 없어지네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 부품에서부터 살짝 개량한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볼까요? 이면 있죠. 이게 단품이니까요.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가가지고요 자, 면에 수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원 하나 그리죠.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것 뿐이에요. 자, 빠져나왔어요얘 가지고 간단하게 돌출 컷 하겠습니다. 자, 깊이는 한5 정도로 주죠. 오케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죠? 한번 대칭 복사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 면을 하나 기존 면이 면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아, 여기 가운데 있네요. 프론트 면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기존 면은 프론트가 되어 있고요. 피처는 우리가 만든 컷돌출이 되겠네요. 오케이 하고요. 얘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저장하면 어디에 저장 됩니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C 드라이 밑에 솔리드웍스 데이터 밑에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사구형? 원래 툴박스 어디 위치에 있죠? C 밑에 있습니다. C 밑에 솔리드웍스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지금 툴박스가 다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표준품들이 다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엔예 나름대로 의 폴더를 하나 만들죠. 그 폴더에다가 뭐 이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뭐 언더바 테스트나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죠. 자 찾아가 볼까요? 테스트 방에 들어오면 부품이 하나 와 있죠. 보기 방식을 좀큰 아이콘 해보죠.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사실 이 부품이 툴박스 이쪽에 그 원래 있던 위치 있죠 그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룰을 랄라 자, 연결이 연결 관계가 이제 끊어졌겠지 생각해 가지고 어셈블리 파일에 들어와서 창닫고요 부품사유를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세번째 아이콘 있죠 바탕면 테스트 여기 있는거 있죠 오. 그렇죠? 그러다가 렇죠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툴박사하고 계속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볼트 모양이 무슨 뜻이죠 툴박사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툴박사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작업한 내역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은툴박사하고 계속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툴박사하고 연동관계를 끊으려면 을끊 어떻게 하느냐 왜냐? 원래 이게 장점은 있죠 마우스 오른쪽 하시자죠 부품 편집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장점은 있긴 있는데 야 이거 연결관계 어떻게 끊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죠 요거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툴박스와 연결관계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C 밑에 프레임 파일즈 솔리드 박스요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죠 어디냐면요 C 드라이 브 밑에 프레임 파일즈 솔리드 웍스 값 있죠 그 다음에 솔리드 웍스 쭉 내리면 툴박스 데이터 유틸리티 하면 요 솔리드셋 뭐 뭐라고 되어있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더블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어, 속성 상태가 지금 예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음 아무리 툴박스 그 파일을 다른 위치에 저장해도 툴박스하고 계속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관계 끊기 위해서는 아니요를 하시고요 파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금방 제가 해놓은 테스트에 있는 이 파일을 하나 열기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거 속성 아니요 체크하시고 변환할 파일을 연결관계를 끊을 파일들을 추가해 준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업데이트 누르면 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닫기 하고요 다시 한번 솔리드웍스에서요 파일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어보죠 어셈블리 파일에서 창 닫고요 그쵸? 저장부터 할까요? 자, 테스트방에다가 요 테스트 아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부품을 테스트방에 있는거 있죠 요 파일 있죠? 몇 파일을 끌어다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있죠 그 이제부터는 연결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마치 내가 작업한 파일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컴퓨터에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부품이 변형될 위험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그... 그죠 어, 어셈블리에 사용될 그 툴박스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파트 작성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관계를 끊어놓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은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웃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셈블리에 표준 툴박스 부품을 다 끌어서 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 연결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보죠 자, 새 파일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 들어왔어요 창 닫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죠? 자, 테스트 아세이가 있으니까요. 테스트, 아세이,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 부품이 여러 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부품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뭐, 스마트 패스 되는 기능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자, 그런 표준품들을 하나,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베어링도, 볼 베어링,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예를 링도 하나 추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또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한세개 정도 해보죠. 그다음 볼트 한번해보죠 육각 볼트요. B 컷을 해보자. 자, 예, M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통도로 하죠. 오케이. 자, e s 자, 지금 표준 부품이 몇개 있죠? 그, 그러니까 어셈블리 하면서 툴박스에 있는 부품을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만든 부품이 한 100개 정도 있고요. 툴박스 부품이 이런 식으로 뭐 3개,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놓어, 해노버, 버린 거예요. 그렇죠이거를 미리 연결 관계를 다 끊어 놓고 어셈블리 했으면 또뭐 괜찮겠는데 이미 이렇게 작업해 놓은 다음에 이 연결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져요. 자, 일단 아무리 저장을 하셔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도이 툴박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될까요? 안됩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자, 여기 와보면 그렇죠? 이파일메이지 툴박스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독립적으로 취급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확인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 있죠? 저는 테스트방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 일려 있으니까요 이름을 변경해야겠네요 을 테스트 그럼 얘 저장이 됐죠 그럼 얘도요 독립적으로 취급 확인 옆폴드에다가 언더바 테스트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하나씩 하나씩 다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동일 부품 이라고 그러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요 지금 세 개를 그러면 이제 이 방에 이렇게 각각 저장이 된 겁니다 하나 둘세개 됐죠 이있나요세개자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 혹시나 모르니까 모두 저장해 놓고 이제 창 닫고 다시 한번 해당 파일 있죠 셈블리 파일 열어보면 이게 연결 관계가 끊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툴박스에 계속 물려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일반 파일로 변환시키느냐?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요. 아까 요 파일이 있었죠. CF롬 파일 제가 씨앗오쭉 경로 찾아가셔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셔 가지고요. 저는 지금 이 폴더에 지금 변환될 파일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를 동시에 하는 방법은 일단 속성 상태는 아니오라 하시고요. 파일 추가하면서 테스트 방에 있는 파일들 있죠 자 어떤거였죠 뭐다 해보죠 뭐 이렇게 누르시고 뭐 s h 쉬프트 키나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파일들을 쭉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태 업데이트 하셔도 되구요 사실은 뭐파일이 개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조금 귀찮죠 그죠죠뭐제가하고요 그럼 디렉토리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이 테스트 폴더를 찍어 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다 쓰는 겁니다. 자, 드시후 아니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업데이트 하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에 다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이게 변화이 됐나? 그래 가지고 그렇죠? 창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계속 물려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수단 방법 다 가려서 해 봤는데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느냐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포기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혹시나 안 뜨면 제일 밑에 화살표 두개 있죠 띵 누르면 메뉴가 펼쳐질 겁니다 부품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부품을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창이 왜 이렇게 크게 열리죠 그 테스트방 있죠 테스트방에 하셔가지고 서포기어로 열기 죄송합니다. 이 부품을 이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부품이 여러 개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음, 다 변환시킬 거면 천체 인선스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부품하고 메이트 관계가 걸려있다 그러면 그렇죠? 어, 오케이 누르면 그렇죠? 메이트와 관련된 항목이 또뜰 겁니다. 지금은 메이트 안 걸려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변환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연결 관계를 끊는그 부품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귤러 컨택트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 대치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찾아보기 테스트 방에 있는 요 앵귤러 있죠? 오케이 그렇죠? 다시 한 번요. 마지막으로 부품 대치입니다. 혹시나 화면상에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찾아보기 자, 이 테스트 방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파일 있죠?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면 이제 열어보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어셈블리 이제 툴박스의 부품하고 연결 관계 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툴박스하고 연동해서 생기는 문제는 뭐 대상 발생하지 않겠죠? 이 그러니까 파일, 이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연결 관계 일단 끊어 놓고, 그 다음에 끊어진 파일을 가지고, 어셈블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툴박스 부품을 가지고, 어셈블리 해버렸다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한 대로, 그 그렇죠? 음, 일단 변환시킨 파일로 다 부품 대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